사심의 정치, 사욕의 정치, 감정의 정치, 인간에 대한 증오심의 정치 때를 쓰다가 맘대로 안되면 깽판을 칠듯이 겁박을 하면서 당시 윤석열 대통령 후보라도 꼼짝 못하게끔 자신의 당대표라는 무기를 사용해버리는 오기의 정치 선거가 끝났습니다 외형상 국민힘당이 압도적인 승리를 한 것으로 보이지만 한가지 두고두고 안타까울 수 밖에 없는 일이 보수국민들의 기쁨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다름아니라 수도권 경기지사를 민주당 김동연 후보에게 뺏긴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번 선거 전체를 놓고 볼때 참으로 아깝고도 뼈아픈 대목 이 아닐 수 없습니다. 선거가 끝나고 여러 뒷말들이 무성하게 나오고는 있지만 핵심적인 내용을 몇가지로 요약한다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김은혜 국민의힘 후보가 김동현 민주당 당선인에게 겨우 8,000표 차로 역전패했다는 점. 둘째, 강용석 무소속 후보가 5만표를 얻어서 결국 김은혜 후보 패배의 원인으로 지목되었다는 점. 세번째, 김은혜와 강용석 두 사람은 애초 단일화를 하고 싶었지만 누군가 이것을 가로막은 사람이 있었다는 점. 이세 가지로 모아집니다. 당초 출구조사에서 김은혜 후보가 0.6%포인트 차로 이길 것으로 조사됐으나 최종 개표 결과 0.15%포인트 차로 석패한것 때문에 만약 단일화를 했더라면 어땠을까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충분히 이길 수 있었던 것을 한두 사람의 사적인 감정 때문에 폐착이된 것이라고 생각하면 가슴속에 분노 같은 것이 끌어오릅니다 경기도지사 자리는 다른 도나 다른 시의 도지사 시장 자리를 몇 개를 합한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국힘당이 숫자상으로는 압승이지만 절반밖에 성공하지 못한 것이라고 보이는 이유입니다. 선거 막판에 나온 두 사람 김은혜 김동연 간의 박빙이었던 지지율은 누가 보더라도 왜 단일화를 해야 하는지를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말입니다 누구라도 이것은 위험하다 넘어간다 아슬아슬 이 아니라 뒤집어진다는 조짐 이것이 지지율에 그대로 나타나 있었던 것입니다. 어쩌면 막판에 김은혜 후보 자신은 이 패배를 예감하고 있었던 것인지 도 모릅니다. 원래 울면 지는 거다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눈물로 읍수하기 전에 할 일부터 했어야 하는 거였습니다. 단일화 말입니다. 지난 3월 9일 대선에서도 만약 윤석열 후보가 반대를 무릅쓰고 나서서 안철수 후보와의 단일화를 밀어붙이지 않았다면 결과는 어떻게 됐겠습니까 지금의 윤석열 대통령을 볼수 있었겠습니까 같은 편의 표가 갈린다는 것은 본래 그런 법입니다 그때는 윤석열 후보가 이재명 후보를 5에서 10%포인트 앞서고 있었지만 그렇더라도 윤석열 후보는 단일화 없이도 이긴다는 이준석의 말을 안 들었습니다 단일화를 밀어붙였던 것이 신의 한 수였습니다 그런데 하물며 어떻게 김은혜 김동연 사이에 1%포인트 차이를 지거나 이기거나 엎치락뒤치락하는 이것을 보고도 단일화를 거부했냐는 것입니다. 선거를 이길 생각이 아예 없었던 것입니까 뭡니까? 사실은 짐작이 가는 한 사람이 있긴 합니다. 이 단일화를 온몸으로 막은 한 사람 말입니다. 방송에 앞서서 김천의 시사이다 를 애청해주시는 여러분께 늘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이 눌러주시는 좋아요도 방송을 만드는 데큰 힘이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혹시 아직도 구독자가 아니신 분들은 나가시기 전에 오른쪽 아래 붉은색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좋은 방송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이준석 강용석 이두 사람 간 갈등의 불똥이 설마 김은혜 후보에게까지 튈 줄은 몰랐습니다. 선거가 있기 전 이준석 국민의힘 후보와 강용석 가세현 소장 간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첫째 가세현 강형숙 소장은 이준석이 2013년에 아이카이스트 대표로부터 성상납을 받았다는 사실을 폭로하고 알선수재 혐의로 이준석을 고소했습니다. 둘째 이준석은 명예훼손의 혐의로 가세현을 고소했습니다. 셋째 가세현 강형숙 소장은 이준석 측에서 성상납을 부인하기 위한 목적으로 증거인멸을 시도한 사실을 녹취해서 폭로했습니다. 네번째 지방선거를 앞두고 강형숙 소장은 국민의힘당에 입당을 시도했고 서울시당에서는 입당을 허락했습니다. 그러나 이준석 대표는 강용석과의 통화 녹취를 공개하면서 사실상 당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투표 형식을 빌어 강용석의 입당 을 불허하는 결론을 만들어냈습니다. 다섯번째 이에 반발한 강용석은 무소속으로 경기지사 출마를 강행 했습니다. 여섯번째 국민의힘 당윤리위원회 는 성상납 비위 혐의로 시민단체와 가세인으로부터 고발을 당한 이준석 대표를 윤리위원회 회부 징계 절차에 들어가기로 결정했습니다. 일곱 번째 선거 이틀 전날인 5월 30일 강용석은 우크라이나를 방문할 계획이라는 이준석을 상대로 서울중앙지검에 출국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이쯤 되면 그림이 보이지 않으십니까 이준석의 머릿속에 김은혜 강용석의 단일화라는 그림을 단한 번이라도 꿈속에서라도 생각해본 적이 있었겠습니까 없었겠습니까 답은 정해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단일화를 하더라도 이준석 몰래 해야 한다는 말이 김은혜 선대본부 측에서 나온 것이 왜겠습니까 다 이같은 사정을 감안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준석의 머릿속을 잠시만 들여다 보겠습니다 그의 머릿속에는 강용석 혼자서 스스로 사퇴를 하든지 말든지 이거였을 겁니다 강용석 후보가 단일화 조건으로 요구했다는 선대본부장이라는 타이틀은 다음 두가지 이유 때문에 절대 안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첫째 강용석에게 김은혜 후보 공동성대위원장을 준다는 것은 강용석의 입당을 전제로 한 것이기 때문에 강용석이 국힘당에 들어와서 설치는 꼴을 절대 보고 싶지 않다. 둘째, 공동선대위원장이라는 직함은 강용석의 그동안의 모든 과거, 예를 들면 도도맘 사건에서부터 아나운서가 되려는 여대생들에게 그 발언에 이르기까지 그에게 있었던 모든 불미스러웠던 과거에 대해서 면죄부를 주는 행위가 될수 있기 때문에 그런 판을 강용석에게 깔아주지 않겠다. 이두 가지였을 것입니다. 이쯤에서 우리는 의문이 생깁니다. 강용석이 그렇게까지 미웠나 강용석 때문에 김은혜가 떨어지더라도 그것을 감수할 만큼이나 그만큼이나 강용석이 미웠냐 하는 것입니다. 강용석을 국민의힘 당에 발붙이지 못하게 하는 것이 김은혜 후보의 당선 보다 그렇게나 더 중요했다는 것인지 묻고자 하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당의 이익보다 윤석열 정부의 성공 보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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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준석 대표가 정치를 시작하면서 단 한번이라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이 정치의 유화상태 이 친구의 한계가 거기까지인 모양 입니다. 김종인과 이준석의 공통점이 무엇이었겠습니까 사적감정이란 것을 벗어나지 못하는 공통점 이것이 그들을 정치적 한계 에 가둔 것 아니겠습니까 안철수 당시 대선후보에 대해서 단일화를 하고 싶어도 할수 없도록 오만정이 떨어지는 모욕적 발언을 해서 단일화를 방해했고 그래서 대선을 망칠 뻔하지 않았습니까 그때는 이준석의 단일화 방해가 성공하지 못했지만 이번에는 결국 성공하고 말았습니다 이준석에게 물어봅시다 이제 만족스러우냐고 말합니다 김은혜 후보가 떨어지고 나니 이제 속이 후련하냐고 물어보자는 그 말씀입니다 물론 국힘당에 도움이 안 되는 극우와는 선을 긋겠다는 당 내부에 고심이 있었다는 것을 이해 못할 바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정치란 필요하면 적과도 손을 잡는 법인데 지금처럼 문재인 정부에 의해서 나라가 거의 망가지가던 와중에 겨우 정권을 되찾아왔는데 보수와 우익이 손을 못 잡을 건또 뭡니까? 한 걸음 더 앞서거니 뒤서거니그 정도의 차이가 뭐 그리 중요한 것입니까? 안 그렇습니까? 뭐가 얼마나 차이 난다고 그렇게까지 하는 것인지 이해가 안 가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어쨌거나 이번 일로 인해서 국힘당의 윤리위원회에서 이준석 대표의 성상납건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하는지 많은 국민들의 시선이 집중될 가능성이 이전보다 높아진 것만은 분명해 보입니다. 결론입니다. 개양구에서 이재명은 살아나왔습니다. 자기가 살기 위해서 당을 죽이고 민주당 모든 후보를 죽인 것이라는 오명을 뒤집어 쓰고라도 이재명이 누굽니까 내일 죽더라도 오늘 살고보자 너는 죽더라도 나는 살아야겠다 이제 방탄복을 갖췄으니 이제는 당대표다 당대표를 누가 감히 수사를 해 한마디로 민주당은 죽을상 이재명은 속으로 신이 났습니다. 그래서 더욱 안타까운 것입니다. 이재명의 지사였던 그 경기도였기 때문에 더욱더 보란듯이 김은혜 후보가 점령을 했어야만 했는데 그러질 못한 게 내내 뼈아픈 것입니다. 낙선한 김은혜 후보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김은혜 후보께 말씀드립니다. 이제 더 이상 다시는 대중 앞에서 눈물을 보이지 마십시오. 어떤 이유로도 말입니다. 당신의 지지자들은 당신이 더 독해지는 것을 보고 싶지 나약해 보이는 것을 원치 않을 것입니다. 김은혜가 눈물로 호소할 때보다는 당당함과 약간은 거만함과 남자처럼 거칠게 사자호를 터해내는 모습에서 더 많은 시민들의 마음이 움직였 다는 것을 잊으시면 안됩니다. 큰 정치인이 되려는 김은혜는 혼자 있을 때만 울수 있는 것입니다. mbc 뉴스데스크 사회부 방송기자로서 사회 첫 활동을 시작하면서 여러 특종을 터뜨렸습니다. 기자로서는 사실상 여러 건의 대박 을 터뜨린 것입니다.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능력을 보여주었다는 것은 기록에 다 나와있습니다. 1999년에 mbc 뉴스데스크 간판 앵커 를 맡은 것도 순전히 실력으로 자신의 능력으로 그 자리까지 올라갔다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2020년 국힘당 전신인 미래통합당 에 입당해서 경기도 분당갑구에서 민주당 김병관 후보를 꺾고 당선됐습니다. 당시 민주당의 현역 의원을 꺾은 것은 유일하게 김은혜 후보였다는 말이 나왔습니다. 그러나 이번 선거에 낙선함으로써 김은혜 후보로서는 자신의 인생에서 처음으로 자신의 꿈이 꺾이는 경험을 좌절을 맛본 것입니다. 대개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데서 오는 좌절이 주는 고통은 한동안 그를 괴롭힐 것입니다. 꿈이 큰 만큼 실패보다 성공의 기억이 더 많았던 만큼 막상 실패가 찾아왔을 때 깊은 늪에 빠진 듯한 무력감과 좌절감 그리고 때때로 찾아오는 아픔이 앞으로 한동안 김은혜 후보를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여와 야를 떠나서 이번 선거에 도전했다가 낙산하신 모든 후보들 또한 예외는 아닐 것으로 생각합니다 위로하려고만 드리는 말씀은 아닙니다 더 강해지시라고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번에 낙선은 김은혜라는 한 사람의 정치인을 더욱 크고 더 단단하게 더 굵게 성장시키리라고 생각합니다 김은혜 의원은 많은 사람들이 보기에 이미 넘치도록 복받은 사람입니다. 많은 것을 이룬 사람입니다. 많은 사람들의 부러움을 한 몸에 받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제 근래 들어 처음으로 가족과 많은 시간을 보내실 수 있게 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칼릴 집을 안에 져서 예언자에 나온 말인데 부유한 사람들을 당신 집의 만찬에 초대하지 말라. 그들은 당신을 자기 집의 만찬에 초대해서 당신에게 받은 것을 되갚아 버릴 것이다. 차라리 가난한 사람들을 초대하라 그들은 갚을 수 없을 것이고 따라서 우주가 당신에게 갚을 것이기 때문이다 김은혜 후보 혹시 여기서 끝내실 것이 아니시라면 잠시 쉬시는 동안 이 예언자의 어록에서 답을 찾으시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김치환의 시사이다였습니다 감사합니다